국내에서는 다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흥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구독! 자 오늘은 드디어 귀멸의 칼날 정식 개봉하는 날인데요 저는 3시 25분 영화를 예매를 해놔가지고 메가박스 센트럴파크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맞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도 상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볼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치 때문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얼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SD카드를 안, 하... 아, SD 안 가지고 왔어 아 진짜 SD카드 안 가지고 온건 진짜 <웃음> 진짜 멍청했다 와 무슨 생각으로 그냥 왔지 영화관은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상영관에서는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자리를 한칸씩 뛰어 앉았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갔던 영화관이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았고 친구와 함께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온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사실 귀멸의 칼날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아이들과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느낌으로 나오신 건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제 옆에 계신 아버님은 누가 봐도 귀멸의 칼날을 모르시는데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고 나서는 살짝 꿀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영화의 느낌보다는 기존의 애니메이션이 이어서 진행하는 느낌이 다소 들었습니다 좋았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쉬운 점과 한국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귀멸의 칼날의 작화는 정말 예술의 극치였습니다 유포테이블이 진짜 와 이거는 제작을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원피스는 진짜 배워야 됩니다 작화 실력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액션씬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림과 컴퓨터 그래픽, CG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액션씬만 기다리면서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BGM입니다. 배경 음악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더 올려주었기 때문에 굳이 눈물을 흘려도 되지 않을 장면에서 BGM 때문에 슬픈 감정이 확 올라오고 또 전투씬에서는 더욱더 손을 이렇게 막꽉 쥐게 만드는 그런 몰입감 있는 BGM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몰입하게 만드는 킥 포인트 바로 성우분들의 연기인데요 이미 김멸의 칼날 성우분들은 많은 팬들에게 인정받은 성우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번 무한열차에서는 그 연기력이 몇 배가 더 올라가서 있던 기분이었습니다 몰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실 만화는 애니메이션, 그림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따로 목소리를 입히는 건데 애니메이션 속에 캐릭터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몰입도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하고 봐도 몰입이 너무 잘 돼서 저는 후반부에 진짜 놀랐어요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사실 저는 국내의 더빙판을 보면 너무 몰입이 안 돼가지고 잘안 보거든요 역시나 너무 다른 수준의 애니메이션 시장을 경험한 기분이었습니다 구독.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캐릭터들이 기술 쓰는 장면을 계속 기다렸어요 기술을 쓸 때마다 기대가 되게 만드는 귀멸의 칼날이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전투씬은 정말 보는 내내 손이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박진감이 너무 넘치고 화려한 전투씬이 시선을 확 당겼어요. 김멸의 칼날 무한열차는 런닝타임이 2시간인데요. 정말 마지막 30분을 위한 1시간 30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한랑말랑 한랑말랑 하다가 정말 마지막 3 0분에 모든 걸터트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즈코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흥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정서와는 다소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에피소드 하나를 극장판으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처음 30분은 거의 졸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원래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좀 많이 졸아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타입이어서 뭐 그랬던 것도 있지만 스토리적으로 조금 루즈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서인 것 같긴 한데 대사가 너무 장황하고 길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다소 루즈하게 스토리가 이어져 나갑니다 귀멸의 칼날 팬이고 귀멸의 칼날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겠지만 귀멸의 칼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하... 음... 오와음 이런 식으로 관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화려하고 멋있는 액션씬 제 옆에서 처음 보던 귀멸의 칼날을 딸내미의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보셨던 그 분도 액션씬 만큼은 두눈 초롱초롱하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볼거리도 많고 뒤도 즐거운 애니메이션은 확실합니다 일본 대만에서는 흥행 기록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러닝타임을 줄이고 좀더 스피드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아주 크게 흥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나라 간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관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극장판을 보고 온 소감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이벤트 당첨자를 뽑아야겠죠?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 편에 대한 기대평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이 34명이시고 34명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귀멸의 칼날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3, 2, 1조요샘님 당첨되셨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가야겠네요 이건 놓칠 수 없죠 자막 잘안 보여요 예, 이거 자막은 제가 수정을 했고요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무한열차를 보고 오신 분들 중에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역시나 귀멸의 칼날 굿즈를 한번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미 만화책으로 내용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스포할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요.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